안녕하세요. 동판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투자연구소 조소현입니다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이나 늘 불안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죠? 아, 불안합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 같은 때에 투자자분들은 특히 언제가 바닥일까 또 저점이 확인되면 내가 들어갈 거야 하는 분들도 아, 많을 아, 것 예, 같은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것들을 모아 모아 오늘 하디슈에서는 주가 저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만약 투자에 나선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될 다섯 가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중점으로 함께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며칠 사이 급반등 등등의 변동성이 특히 미국에서도 심했는데, 그죠? 네. 한번 정리 부탁합니다. 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설 연휴로 사을를 셨죠. 예.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확인이 안된 부분이니까. 음. 우리나라가 3일 쉬는 동안, 이제, 미국 주시장이 좋았습니다. 예. 어,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급반동을 했는데, 음. 에, 이틀, 지난주에는,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틀 열렸죠. 음. 이틀 열린 상황에서 3.26%가 올랐고, 예. 그 다음에, 설 연휴 직전인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지난주 목금 3일간으로 음. 얘기한다면, 135포인트에서 대략 5% 정도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이 정도를 생각한다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음. 그동안 이제 빠진 포인트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오른 걸 생각한다면 한편으로는 안심할 정도의 반등은 아니다. 예. 즉 불안한 부분이 많이 반영된 반등이기 때문에 여전히 어, 투자 심리로는 좀 불투명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주는 어떤 것들을 조금 지켜봐야 할까요? 일단 이제 그 지난 주에 이제 그, 그 미국의 음, 그구 음. 페이스북이죠. 예. 어 메타가 음. 이제 그주 저기 실적이 좀안 좋게 나왔습니다. 음. 안 좋게 나온 건뭐 그다지 뭐 음. 이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어, 가이던스 중 향후 실적과 관련된 얘기를 음. 나오면서, 이제 좀 조금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뭐 20% 이상 빠지는 음. 일이 벌어졌는데, 뭐 생각을 하자면은, 어마어마하게 미국 증시에서, 어 그것도, 어, 상위 기술주가 우리에게는 황주라고 얘기하는 종목이 이렇게 빠진 건 좀, 어 굉장한 것 같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 증시와 기술적 반등 기대에 의한 부분들은 조금, 어, 어 이번 주 증시를 어, 그 기대하기 좀 음. 어렵지 않나 하는 예. 거고 이번 주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미국의 1월 어 서, 저기 음. 어 CPI 소비자 예. 물가 지수예요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7% 이상 음.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난주 금요일 에 미국 주시장에서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시장 예상보다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예. 어~ 오히려 고용이 줄어든다는 예측도 굉장히 많았고 어~ 물론 이제 고용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도 한 (10만 명) 얘기 얘기를 했는데 (47만 명) 정도의 고용이 늘어났거든요 음. 그런데 (1월) 고용지표만 늘어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발표됐던 (11월) (12월) 고용지표도 수정을 했는데 거기도 굉장히 많이 음. 늘어난 걸로 지금 고용지표가 나왔어요 지금. 미국에서 이제 3월에 금리를 올릴 것이 확실하지만 고용지표도 좋고, 이제 두 개의 축이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그 FID가 보는 두 개의 축 중에 고용지표도 좋고, 물가까지 많이 오른다면 은 아무래도 투자 심리에는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지금 10일날 미국 시간으로 10일날 발표되는 CPI가 이번 주는 핵심 키워드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시황에 대해서는 조금 프린트를 해드리고 네네. 아까 말씀드린 하리슈입니다 아, 과연 지금 매수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네네. 저가 매수에 나서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될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고 그 전에 어, 서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드리는 배경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한번 나누겠는데 네네. 자 지금 자막에는 진바닥 V에서 대 데드캣 바운서. 자, 짐바닥은 아,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네. 되는데, 데드캣 바운서, 이것은 어떤 용어인가요? 네, 이제 뭐짐바닥은나 아, 정말 바닥이냐 음. 뭐다뭐말 음. 글자 그대로겠죠. 이제 데드캣 바운서는 이제 투자 시장에서 뭐 유명한 얘기인데, 네. 이제 옥상에서 음. 죽은 고양이를 어, 떨어뜨렸는데, 음. 그런 죽은 고양이 일지라도 바닥에 떨어지면서 한번 정도는 바운스 한 음. 다음에 제자료로 간다 예. 뭐 이런 얘기죠. 즉, 어, 죽, 이제 시장이 다 망가져서 끝나인 상황이라도 막판에는 한번껄떡거린다 <웃음> 이게 런이 예. 굉장히 공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공포스러운 얘기 그러니까 이게 얘기죠. 이미 데드캣이라니까 죽은 고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주가를 대입시키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예. 이미 죽어버린 주가, 네네. 죽어버린 주식시장도 일지라도 라도 오르기도 한다. 그렇죠. 안정. 바닥에서는 한번 바닥에서, 정도 바닥은 준다. 그것을 바닥인데 이제 이게 진바닥이라고 그렇죠. 오해하는 순간에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지금이 짐바닥 시즌인지 네. 아니면 데드캡, 데드캡 바... 바운스를 예. 또 우리가 <웃음> 걱정해야 되는지 예, 예, 예. 자 이것을 조금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은 어떤 화면이에요 예, 일단 이제 현재 이 상황이 현재 뭐 진바닥이나 데드캡 음. 바운스냐 어, 지난 저기 그설 그 연휴 직전에 대풍락이온 이런 예. 것의 출발점은 인플레이션이죠. 예. 네, 그런 이, 그 인플레이션, 그런 인플레이션의 얘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또, 어, 하지시로 등장한 게 금리 인상, 예. 어, 유동성 축소, 뭐 이런 음. 얘기인데, 금리 인상이 우리 설 전에는 한 일곱 번 정도 금리를 음.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으면서 주가가 폭락을 한 거거든요. 미국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음. 우리나라도 마, 마찬가지죠. 음. 현재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유동성 축소는 다 미국과 관련되고, 그에 더불어서 우리나라 더 많이 빠지는 예. 이제 불행한 일이 벌어졌는데, 일단 이제 금리 인상이 일곱 번 얘기가 그때 나왔었고, 음. 지금 정리된 건 현재 확률적으로는 4.6회로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확률이기 때문에 네 번이다 다섯 번이다가 아니고 4.6회로 지금 나와 있고, 유동성 축소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있냐면, 대략 2조 달러로 축소를 할 예. 수가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2조 달러의 유동성을 축소를 하면은, 금리 인상 효과는 얼마가 될 것이냐? 음, 음. 그게 대략 1%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2조 달러가 1%는 어떻게 되냐? 0.25% 씩 금리를 네번 올린 효과를 음, 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금리도 뭐 일곱 번이나 올릴 수도 있다. 음. 2조 달러를 축소할 수도 있다. 그러니 금리를 0인데 현재는 음. 어마어마하게 올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충격이 컸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두 가지를 제가 이 그래프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코로나가 왔을 때 예. 코로나가 왔을 때 미국의 금리가 음. 금리가 얼마요. 요 회색선이 미국의 금리 수준이거든요. 예. 코로나가 왔을 때직전에 미국의 금리가 얼마인지 여기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음. 우측에 여기 보면은 2.5%라고 예. 되어 있어요. 2.5%의 금리를 급격하게 떨어뜨려서 제로 퍼센트로 만든 예, 거예요. 완전 절벽 낙하다고요. 그렇죠. 수직 낙하에서 제로 퍼센트로 만들었는데 <웃음> 과거와 또 틀린 게 뭐냐면은 굉장히 다급하게 제로 퍼센트를 음. 만들면서 동시에 음. 달러를 풀었어요. 예. 어 직전에 대략 보면은 어 풀려 있는 전체 달러량이 음. 대략 4조 이천억 달러였어요. 예. 요, 요게 4조 예. 지금 제가 이왼쪽이다 예, 그, 그렇죠? 그렇죠. 예. 왼쪽. 조금 요, 요요 빨간 음. 요 포인트가 4조 2천억 달러인데 예, 예. 숫자적으로 보면 왼쪽에 이렇게 그렇죠. 써 있습니다. 이게 예, 예. 대략 4조 음. 2천억 달러 얘기를 하는 건데 4조 2천억 달러를 기록을 하던 게 조금 올리더니 바로 예. 쭉 올려가지고 현재 풀려있는 달러가 전체적으로 8조 8천 7백억 달러 정도네요. 그 전보다 코로나 이전보다 정확하게 두배 이상이다. 그렇죠. 그렇죠. 4조 음. 6천억 달러에서 4조 7천억 달러를 풀었으니까 음. 그 이전에 풀린 전체의 달러 양보다 더 많은 음. 달러 예. 양이 한 1년여 음. 만에 그러니까 지금은 그 이후에 조금 조금 늘어난 거고 급격히 늘어난 그 부분은 근 1년여 만에 두배가량을 늘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료, 이런 그림만 보더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있다. 자,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음. 0%의 금리와 8조 6천억 달러, 8조 7천억 달러의 예, 지금 어 풀려 있는 음. 달러 양이 이게 과연 정상이냐는 그렇죠. 거죠. 이것이 지금 물가 급등의 주범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예.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를 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나쁘지는 않은 거죠. 예.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은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것의 음. 반증이기도 하니까 단지 지금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 금리를 올린다, 유동성을 축소시킨다. 그런데 그에 맞는 기업의 적정 가치가 음. 얼마냐는 것을 아직 측정할 수 없는 난감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조그만 뉴스에도 주가가 확 올라갔다가 확떨어졌다 예. 하는, 즉 지금은 불안한 심리가 시장을 지금 지배하는 이 음. 순간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자, 향후에 제로퍼센트에서 금리를 올린대요. 음. 또, 어, 또, 저기, 8조 한 7천억 달러의 유동성을 걷어드 거둬들인대. 걷어드린대요. 네. 자, 그럼 요구가 언제냐? 음. 그 이전에 보면은 대략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보시면 알겠지만 음. 이때도 0%에서 음.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2.5%까지 올렸는데 특히 2017년에는 음. 금리를 0.25%씩 7번을 올렸어요. 계속 올렸네요. 그렇죠. 예. 쭉 올렸잖아요. 쭉 음. 올려가지고 이렇게 금리가 올라갔는데 자 그럼 2015년부터 얘기가 논의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2016년에 올렸는데 그때 예, 올려 한번 올렸는데 경제가 확 너무너무 반응이 심하다 보니까 음. 1년 동안 올리지 를 못했어요. 2016년도에는. 예. 그럼 이렇게 올렸어요. 자, 이 상황일 때 그럼 정말 식시장이 엉망이었냐라고 음. 따져봐야 되겠죠 예. 자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이 그래프는 조금은 어~ 난감하고 좀 보기 힘든 거지만 대략 아, 요게, 요게 2 0 1 6년도예요 자, 그, 저,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파란 구간. 그렇죠. 파란색 구간. 예. 여기가 2 0 1 6년도 여기가 이제 2016년도인데.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 해다, 그죠? 그렇죠. 예. 아니죠. 2016년도에 한번 올렸어요. 아, 예. 그러니까 예. 2017년도에 많이 올렸으니까. 그렇죠. 그전 해다. 예. 그렇죠. 예. 2016년도에부터 원래는 금리 인상을 음. 쭉, 이제 뭐, 뭐, 세 번에서 뭐, 다섯 번 정도 올린다고 했는데, 워낙 그 경제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예. 한번 올리고 이제 늦췄거든요 예. 자, 요때도 어땠냐면은 지금과 또 비슷한 거예요. 무슨 음. 얘기냐?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주식시장이 안 좋았어요. 음. 안 좋았는데 그이후에 회복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금리를 연속적으로 올리던 2017년에는 음. 어때요? 주식시장 이 계속 좋았어요. 예. 무슨 얘기이냐면은. 금리를 올리더라도 기업에서 조달할 수 있는 어, 조달금리보다 음. 기업에서 생산해내는 한계생산성이 그때는 좋았던 거죠.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 금리를 올리는 로드맵과 유동성을 축소시키던 로드맵이 확정이 음. 된다면 은 음. 기업들은 그에 맞춰서 어, 어느 기업은 이익을 계속 낼 수가 음. 있고 어느 기업은 이익을 못 내는 기업이 이미 그때 판가름이 나면 은 투자 심리는 안정이 되면서 철저하게 기업의 이익을 보면서 투자를 하게 되겠죠. 예. 즉, 그런 결과치로 금리를 연속해서 일곱 번이나 올렸던 2017년에는 오히려 주가가 음.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굉장히, 조금 전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점 점점 금리 인상의 효과가 이제 기업 실적을 좀 압박을 하면서 조금은 안 좋았지만 여전히, 음. 여전히 계속해서 좋았던 거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에 지금처럼 금리를 2017년에 굉장히 많이 올린 걸 아까 그래프에서도 보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때도 유동성 축소가 일어났었고, 그랬을 때, 과연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보신다면, 일단, 어, 투자 심리가 안정된다면 희망은 있다. 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큰 그림은 이런데, 그럼, 결국에 있어서 지금 당장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좀 남아있겠죠. 자, 이 그림은 최근 그림. 네네. 그죠? 그렇죠. 예. 자, 이 그림을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는 뭐냐면은 최근에 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1월 달에, 음. 이 S, 이건 이참 S&P 500 기준입니다. 음. 예. S&P 500 기준으로 해서 어쭉 좋다가 이제 1월 달에 덜커덕 빠졌죠. 쭉 빠졌는데 그게 한 4천, 삼3 2 0 포인트까지 빠졌어요. 예. 4320 포인트까지 쭉 빠지고 나서 아까 얘기한 우리나라 설 연휴 직전부터 해가지고 다시 쭉 올라왔습니다. 자, 4320에서 어 이제 기술적인 얘기인데 이건 철저하게 우리가 어, 향후에 전개될 걸알 수가 없으니까 예. 이런 때는 기술적 분석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4320이 대략 어떻게 했냐면은 주가가 2021년에 좋았던 이 시절에 한번 조정을 받은 시기가 있었었는데, 예. 그때도 우리나라가 뭐 2800포인트를 깨느냐, 매느냐, 음. 이런 얘기가 여기서 한 적이 있는데, 그곳의 저점에 딱 걸리고 나서 음. 바운스를 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갔는데, 지금 지난주 목요일 날, 나스닥 기준으로 하면 한 3%가 빠지고, 금요일 날, 아, 낫사 기준으로 한 1% 이상 다시 또 음. 상승을 했거든요. 지 여기에서 이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이, 이게 이 어떻게 되냐면 S&P 500 기준으로 4 5 0 0포인트예요이 예. 4,500포인트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그 이전에 주가가 계속 상승하다가 고점을 기록하고 빠졌을 때요 고점을 기록한 게 4,500이에요. 예. 그러다가 이제 4,300포인트까지 저점을 한번 기르고, 기록하고 쭉 올라가다가 또한번 조정을 음. 왔는데 그게 얼마냐? 4,500포인트예요. 예, 즉, 예. 어, 그 직전에 고점도 4,500포인트 음. 그 직전에 저점도 4,500포인트 500. 음. 즉, 그렇다면 은요 구간에 있어서 공방이 있고 이 구간에서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겠죠. 음. 예. 즉, 희망과 아 저기, 어 저기 음. 뭐랄까 봐, 염려가 음. 공존하는 게 4,500포인트라는 거죠. 예. 즉, 4,300이 진바닥이냐, 음. 아니면 데리켓 바운스를 해서 4,500까지 올라왔다가 예. 다시금 4,300 아래로 쭉 빠질 것이냐 음. 음. 하는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즉, 음. 투자 심리만 행행하니 굉장히 어렵다. 음. 그러니까 여기서 방망이를 길게 잡고서 다시 그 이전에 4,800을 음. 넘어서 갈 거라는 희망을 갖기에는 조금은, 어,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걸릴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시간이 걸리면은 그럼 우리가 어, 무엇을 가지고서 이 구간을 버텨야 되느냐를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자, 그것과 관련돼서는 일단은 우리나라로 보면은 지금 아까 4,320이 미국의 S&P 요구의 기준이었던 우리나라는 현재 대략 2,600포인트인데 2,600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은 이제 기술적으로는 120주 이동 평균선이고 음. 어, 또 하나는 PBR 기준으로 1인데 보통 PBR 기준 1 이하에서 사면 은 어, 짧은 시간 내에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예, 그 이야기는 그전에도 가끔씩 그렇죠. 했던 했던 그렇죠? 부분. 예. 즉 2,600, 600선이 이제 저점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있다. 음. 그런데 저점인지 아닌지는 모른다. 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저가 매수를 할 거냐 예. 말 거냐 하는. 이 순간에 있어서 어떤 를 확인해야 되나요? 그렇죠. 적가 매수 전에 그렇죠. 이제 확인해야 될 것들이 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앞서 우리가 데드캡 바운서를 이야기했죠. 네네. 걱정, 걱정 이야기 했는데, 그렇다면 이 적가 매수 전 확인해야 될 다섯 가지는 목표가 네네. 결국 이 적가 매수 전 데드캡 바운스인지 그렇죠. 지금의 상황이 그것을 확인해야 네. 된다라고 그렇죠. 또 데드캡 바운스죠 벗어날 수 있는 그렇죠. 진바이 예. 예. 자 이런 게 나오면 짐바닥이죠 음. 무조건 매수에 음. 할수 있는 다섯 가지를 여기서 한번 예. 어,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첫 번째는요 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미국의 그 FED 음. 어, 미 중앙은행이 지금보다 음. 현재보다 비둘기적으로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은 어쨌든 매파 회파 네. 분위기가 강하고 강하죠. 심지어 1회 3월 달에 0.5가 아니라 0.5를 올린다. 그렇죠. 이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강한데 강하죠. 더 이상 강하기는 조금 힘들다고 보면 네네. 여기서 조금 비둘기로 진행될 여지를 한번 보는 것이 첫 번째다. 그첫 번째인데 음. 현재로서는 음. 아까 얘기했듯이 지난주 금요일 날 음. 고용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예. 10일 날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마저 음. 좀 강하게 나온다면 비파로 비둘... 계속할 우리가 있는 거죠. <웃음>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는 이제 의문부를 찍을 수밖에 <웃음> 예, 예, 없겠죠. 음. 두 번째.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어, 이제 음. 미국의 그제 재료... 그러면 첫 번째를 보면 10일날 발표되는 CPI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굉 그렇죠? 예, 그걸 굉장히 봐야 되고. 중요하죠. 이제 두 번째. 음.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PMI, 기업 실산 지수라고 음. 하지 않습니까? PMI가 이제 바닥을 칠 것이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기업의 저기 미국의 PMI 지수가 보통 오십을 기준으로 해서 예. 이제 오십을 넘으면 하랑 오십을 알아보면 이제 불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이 오십 선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한번 정도 쭉 빠져줄 음.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아직은 음. 어, 바닥을 확인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 이것 또한 물음표를 붙일 수밖에 없겠죠. 음. 지난주에 보면 이제 메타플랫폼서 구 어배수북 네, 페이스북. 네, 이것도 네. 많이 빠진 것도 앞으로의 예상 전망이 네. 많이 기대치보다 낮다 네, 네. 자, 이런 건데 지금 제조업 PMI가 바닥을 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그것과 조금 연관이 있다 이제 네, 그런 네. 것이 하나의 사례다 이렇게 네, 보시면 맞습니다. 되겠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미국의 음, 음. 이제 미국이 아니라 글로벌 전체 M2 공급량 증가율이 바닥을 치는가 예. 이제 여기서 이제 M2를 하는 것은 총통화량이에요. 음. 이제 총통화량은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어, 이제 본원통화인 음. 미국의 달러화를 축소를 시키면, 예. 총통화도 좀 줄어들겠죠. 음. 그런데 이제 총통화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화폐가 얼마나, 어, 이렇게 유통이 음. 잘 되고 있느냐. 화폐 음. 유통속도랑 또관련 있는 단어의요 M2 총통화량이.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뭐냐면은, 어, 일시적으로 화폐 유통 속도도 줄어들면서 왜 그러냐면 은어 달러를 축소하면서 좀 얼어붙을 수 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총통화 공급량 증가율이 어바닷권에갈수 있는데 예. 이것 또한 아직은 음. 좀 시간이 필요한 지표예요. 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캐치 마크로 붙여야 되겠죠. 예. 지금 세 번째 얘기를 했는데 세 번째 얘기 다 아직은 어 음.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어려운 얘기들만 음.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음.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따져 보면 아직도 저가 매수를 확신하기는 어렵다. 세 번째까지 볼때 그렇죠. 이렇게 볼네 번째는 네.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S&P 500의 그 기업이 예상이 이제 음. 기업이 예상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상치보다 실적치가 좋게 나오는 기업과 나쁘게 나오는 예. 기업이 있을 텐데 적어도 그것이 좋게 나오는 기업의 음. 숫자보다 나쁘게 나오는 기업의 숫자가 더 많아져야 되는데 예. 그래야 이제 바닥 확인을 하는데 음, 음. 지금은 좋게 나온 기업의 확률이 현재까지는 지난 4분기 보면 예. 70%가 좋게 음. 나오고 있어요. 예. 뭐 이건 확실하게 바닥권은 아니라는 그렇니 그러니까 이것은 예상체가 아니고 지난 분기 실적이죠 그렇죠, 그렇죠. 지난 분기 그렇죠. 실적 이미 지나간 실적을 예, 예, 예. 기준으로 하면 예, 예. 아직도 더 떨어질 우려는 남아 있다, 남아 있다. 이런 남아 거죠. 거죠. 그렇죠, 음. 그렇죠. 예상치보다 좀 뭔가 음. 그 바닥권을 확인할 수 있는 좀 음.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인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결될 것이냐 음. 이것도 아직은 캐치마크죠. 음. 자. 이제 좀, 그, 좀 답답한 얘기로 결국은 흘렀습니다. 그러면 이 다섯 가지를 종합해서 보면, 적 네. 저가 매수에 나서게진 확인해야 될이 다섯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면, 저가 매수가 아니다는 확신이 더 굳어진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어, 이제, 저도 사실은, 뭐, 추석, 아니, 음. 설 연휴 뭐 이렇게 해서 제 개인 자산을 좀, 어, 소극적으로 운영도 하고 음, 그랬지만 음. 저도 확신이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처럼 음. 이렇 강하게 음. 운영을 못 하고 있거든요. 예. 어,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신이 솔직히 음. 저도 없습니다. 그렇죠. 어,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한국 정시에다 조금 적용을 해 보면 어떨까요? 자 이제 기회는 저는 있다고 음. 봅니다. 왜 기회는 있다고 보냐면은. 어 미국이 현재 재고 비중이 미국 경제가 좀 살아난다 어쩐다 뭔가 예.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는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 미국이 재고 비중이 어떻게 되냐면 은 코로나 이전에는 평균 음. 판매 대비해서 재고 비중 판매량 대비 40% 정도의 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현재 미국이 재고 비중이 5%예요 음. 40%의 재고를 가지고 있다가 그렇죠. 5%밖에 없다고, 없다고 하면 없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재고를 채워야, 채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다시 이제 리오프닝이 되고 네. 경제활동이 지금은 오미크론이 다 끝난다. 이게 코로나의 그렇죠. 정점이다라는 이야기가 예, 예, 예. 많은데 예. 어,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경제가 열리면 빨리 재고를 창고를 채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빨리 창고를 채워야 된다면 음. 어떡 할까요?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국가가 수출 좋네. 국가로 그죠? 본다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겠죠. 음. 어, 뭐, 미국에서 그 자동차 매장에 가면은, 예. 읍대의 차가, 전시된 어, 차고. 우리나라도 예. 자, 자동차 반도체 때문에 예, 예, 예. 계속 지금 뭐 공급이. 맥주, 그렇죠. 몇 개월 걸려야 된다고 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걸 음. 한다면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음. 어, 나쁜 측면으로 된면 금리 인상과 어, 음. 달러 유동, 유동성을 줄인다는 나쁜 얘기도 있지만, 인플레이션이란 말은 경제가 예. 잘 돌아간다는 얘기고, 재고가 40%대를 유지하다가 5%대를 이렇게 축소됐다는 건, 예. 결국에 있어서, 어, 미국의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음. 전제로 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주도 음. 국가는 어마어마한 혜택이 올수 있는 찬스를 가지는 예. 거죠. 예.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한 지표들을 다잘유정해 음, 보면서 음. 이게 진바닥이냐, 데드대드 데스, 바운스냐를, 어, 판단해 보실 필요가 음. 있고, 엔드 더 나아가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어, 결국에 있어서 미국이 재고 축적에 대비한, 어, 투자 플레이를 한다면 조금, 어, 편안한, 음. 어, 종목 셀렉스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전체 요즘 워낙 뭐 종목들이 다양하고, 그러기 때문에, 종목별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당분간은. 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2022년 2월 2주차 주간주식시장 전망을 어떤 하디쇼, 저가 매수에 나서기 전 확인해야 될 다섯 가지를 하나씩 짚어보았는데, 뭐, 다 들으셨겠지만, 하나하나씩 따져보면 저가 매수를 확신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 네. 또어 여러 가지 리오프닝 등등을 생각할 때어 종목별로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은 또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정리됩니다. 자 오늘 나누어 드린 이야기도 요즘 어 형편없는 마음 <웃음> <웃음> 상당히 상처받은 마음들이 많을 건데 어 다소나마 위로가 되는, 회복이 되는 그런 정보였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